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 View r e d e s i 안녕하세요, Mr. Road 입니다 오늘 준비한 텐츠는 바로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입니다. 평소의 o a 영상과 약간 다르게 20대 아두 명이 대화하며 o a 를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식은 어때? 학식... 먹어볼래? 학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 여기까지 와서 학식? <웃음> 아니 막 서울에는 학식 엄청 맛있는 데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데는 그냥 가면 되는데 지몇 시지? 잠깐만 학식 한번 보고 가자 너 마음에 들면 먹고 아니면 그막 이제 아저씨들, 이제 여기 졸업한 졸업생들, 옛날, 옛날 사람들이, 아, 어, 어. 그때부터 먹었던 그냥 전통, 전통적인 맛집 같은데 있잖아. 아,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무슨 말이다. 어. 오케이. 약간 이걸 보고서 추억에 빠질 수 있게끔. 아, 뭔지 알겠 그런 느낌을. 그쪽으로 갈게 그럼 그게 없으면 사랑이확실이 낫고. 근 있을 거 같아. 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아, 보여줄게. 이 왼쪽이 경영대 음~~ 으로 가면 농대, 경영대, 사회대가 나와 음. 직진하면 도서관 음. 그 농대, 기숙사 그 미대, 예대 막 이런 거다 카페 건물에 대강당이야 음... 대현아, 자주 아? 어? 자주 써, 저기? 아니? <웃음> 자주 안 써, 우리는 신 적이 없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본보, 옛날 본보 음... 지금은? 지금은 그 평생교육원 음... 돌 건물이 대학 본부. 우리는 음. 주로 여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누르고, 음. 저기, 저기랑. 풀밭이 많다. 음. 저기가 책읽는 도서관 문... 문요 도서관에 두 개가 있어 아... 어. 아 미끄럽지 않았네 그 살짝살짝 들어오는 거 같나요? 물이랑... 아니, 발 파무지 미끄럽더네 <웃음> 발 자작 두개가 손으 오른쪽이 학생회관 음... 저기서 밥을 먹어 여기가 도서관, 응. 왼쪽이 여기 혹시 자, 졸업식 때 사진 많이 찍는 장소야? 어어, 여기가 어, 졸업식 때 사진 많이 찍는 장소 여기서 찍어부터 딱 그래 보인다 딱 그래 오, 보다. 보다 아, 9식세네 어어 어, 어. 막 5.18 행사할 때도 여기서 아니, 혹시? 이거, 어, 이런 걸로 해 이게 아마 뭐 비슷한 걸 거야, 음. 쟤우 여기를 통과해서 왼쪽으로 올라갈거야 응. 저기가 응. 사대야. 응. 사범대학교. 저 건물, 저큰 건물이 사범대학교. 사대치고 규모가 좀 크다, 건물이. 어어, 그니까. 그래다 몰아넣었어. 아니, 사대검도 그렇게 안 큰데. 이번에 쓴 거라서. 음. 쓴 어쩐지. 그리고 이 언덕이 희망의 언덕이야. <웃음> 왜? 저쪽이 공대고, 응. 이쪽이 인문계열이 몰아들거든. 대 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응. <웃음> <웃음> 원래 날씨가 좋으면, 진짜 많, 나... 사람 진짜 많거든요. <웃음> 여기 이 건물이 입문대인데 엄청 음. 오래된 건물이야 응뭐 음. 기념오일 개관했나 봐? 어어 어. 새로 만들었어 돈 많다 학교 <웃음> 그런가? 건물 잘 짓네 아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저기가 경영대야. 응? 응? 앞에 보이는 데가 경영대. 응. 안에 시설은 어때? 들어가 볼래? 아니, 아니, 경영대, 경영대. 그, 원래 엄청 꼬진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응. 조금, 그나마 좀 따라가는 응. 수준이야. 네, <웃음> 원래는 엄청 꼴다. 되게 꼬어 <웃음> 너네 학교를 그 유리로 지어진 건물에 <웃음> 있 음, 생각은 음, 안돼 우리도 음. 어. <웃음> 그전까지는 음. <웃음> 이정도 만했어 그리고 저기 나무들 보이지? 음. 저쪽이 로스쿨이랑 음. 사회대가 있는 곳이야 그 로스쿨을 장아하냐 구석에? 그니까 자리가 <웃음> 없었나? 저건 뭐야? 여기가 어 그냥 다목적 교육, 교육회관? 교육 음. 너네 학교를 치면 은 보통 교양 관련해서 음 수강하는 데 있지, 막. 음, 음. 그런 곳. 학부생 같은 단과대가 쓰는 데가 아니라 음. 모든 단과대 애들이 음, 쓰는 음. 곳. 실리관이라고 해. 음. 이게 13년도에 지어졌을 거야, 아마.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밥, 밥 먹으러 가는 데가 나와. 상대 음. 옛날부터 있었어. 아마 70년대부터 있었을 거야. 음. 여 기서 우측 으로 가면 상가, 응. 상 대가, 나 오고, 응. 상 가가, 나 오고, 이쪽 으로 내려 가면 농 대가 나와. 응. 일단 밥 부터 먹 을까？어. 응. 이제 학생들이 음. 모이는 곳, 복사집이다. 음. <웃음> <좋았지, 그냥. 웃음> 주로 이제 이런 데는 학생들이 먹어. 응. 음. 어. 음. 오 비빔밥이 0 0 원이야. 아 말이 어 신기하다. 어... 와...